밀리 밀리, 김윤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롬앤에서 새로 출시된 듀이풀 워터 틴트 세 가지 컬러를 모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꼭! 어, 새로 출시된 이세 가지 컬러는 밀크 그로서리 라인으로 출시가 됐어요. 패키지를 보시면 기존 듀이풀 워터 틴트랑 다르게 시원한 느낌이 많이 나서 좀 여름이 느껴지는 그런 패키지로 출시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터는 기존과 동일한 타입으로 얇고 좀 살짝 길면서 입술에 잘밑착이될수 있도록 말랑말랑한 타입으로 출시가 됐고 제형 같은 경우에는 발릴 때 얇으면서 물광이 도는 느낌이에요. 입술에 올리고 나면 뭔가 촤르르한 코팅되는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약간 그탕후루를 연상시키는 그런 마무리감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마무리감을 봤을 때 무겁고 좀 오일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더 촉촉한 수분 제형의 감이 더 맞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에 올렸을 때 되게 가볍고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컬러들이 되게 전반적으로 소프트하면서 라이트하게 출시가 됐어요. 내추럴하면서 투명하고 맑고 가볍고 자연스럽다. 이 컬러들을 전반적으로 웨어러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립 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메이크업을 전반적으로 내추럴하게 하시는 분들이나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선호하실 만한 립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쨍하고 컬러감들이 조금 더 나는 립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주시레스팅 제품이랑 같이 레이어링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좀더 예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이세 가지 컬러 모두 이제 입술에 올리면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9호의 코튼 멜바 컬러를 입술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살짝 입술 위에 올릴 건데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쨍하게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내 입술 위에 스며들듯이 발색이 되는 느낌이에요 컬러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내추럴하게 발색이 돼요 이 9호 코튼 멜버 같은 경우에는 살문빛이 나는 약간 피치빛 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복숭아 컬러 위에 오렌지 컬러가 살짝 올라간 것 같은 컬러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봄 원분들이 사용하면 진짜 찰떡인 컬러예요 제가 한번더 지금 컬러를 올려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살짝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더 컬러감이 있는 게 구호 컬러는 확실히 더 예쁘더라고요 그 제가 이거를 올리브영에서 오늘 드림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리브영 런칭으로 해가지고 더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계속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되게 촉촉함이 오래가고 불편하지 않은데 그냥 립밤을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립밤의 무거운 느낌이 살짝 빠진 가벼운 립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컬러감도 지속력이 좀 높아가지고 계속 덧바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립 컬러가 엄청나게 자연스러워요.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이거는 과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탕으로 같은 그런 코팅되는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입술도 좀더 볼륨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입술 각질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타입인데 이렇게 하면 각질이 부각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아무리 이렇게 해도 각질 부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이거 아주 편안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각질부자들이 사용하기는 진짜 편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컬러는 c 4의 머머 핑크 컬러예요. 이 컬러는 지금 그냥 봐도 아시겠지만 딸기 우유 컬러. 한번 지금 살짝 올렸는데 뽀얀 딸기 우유를 연상시키는 컬러감이 정말 많이 들고 제가 컬러를 한번더올려볼게요 약간 채도가 좀 높게 발색이 되면서 쨍한 그 쿨톤의 정석 쿨핑크의 컬러감이 되게 많이 돌아요 여쿨이신 분들이 두번 레이어링해서 바르면 정말 이쁘게 컬러 표현이 될것 같고 좀 자연스러운 걸 원하신다 하실때는 한번 레이어링해서 바르면 아무리 쿨톤이 아니어도 쿨톤을 살짝 발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도전을 해봐도 괜찮은 컬러예요 그리고 마지막 컬러 어, 11호의 라일라 크림 컬러인데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10호와 마찬가지로 쿨톤이신 분들이 잘 어울릴만한 컬러인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옅은 보랏빛이 들어간 쿨톤이에요. 그래서 모브와 뮤트가 살짝 들어간 느낌. 좀더 차분한 느낌이 드는 쿨톤의 립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올렸을 때는 모브빛이라기보다는 살짝 핑크감이 조금 더 도는 옅은 보랏빛의 립컬러로 표현이 되고 너무 무겁지 않은 느낌이라서 여름에 딱 바르기 좋은 뮤트하면서도 모브한 립컬러예요한번더 올리면 모브 빛이 되게 많이 돌아요. 근데 또 뮤트한 감성은 그렇게 많이 돌지 않아서 아주 살짝 도는 느낌이라 로지한 감성도 한번더 나서 모브와 로지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사용하시면 되게 예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여름 유튜브이신 분들이 정말 정말 데일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립컬러라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 립컬러 자체가 컬러를 계속 레이어링 해도 찐덕거리거나 무거운 느낌이 없어서 이거는 되게 여름에 사용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계속 레이어링 하다보면 입술 자체 무거운 느낌이라든지 각질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레이어링해도 그렇게 무거운 느낌이 많지가 않아요. 이번에 출시된 이세 가지 컬러 모두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제형과 립 컬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롬앤에서 새로 출시된 듀이풀 워터 틴트 세 가지 컬러 모두 제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빠이!